기아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더뉴 K5 이번 시간은 좀더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 센서 축후방 경보기 장착을 진행하겠습니다 더뉴 K5의 경우 순정으로 BSD 후측방사각지대 경보장치가 있지만 가격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나뉘어서 보면 BSD는 레이더 방식이고 BSD의 경우 초음파 방식으로 사물 및 차량을 감지하는데요 차선 변경시 사물이 있을 경우 경고음으로 신호를 보내 더욱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BSA의 경우 초음파로 감지하기 때문에 BSD의 레이더 방식에 비해 감지거리가 제한되긴 하지만 가격대가 고민이시라면 BSA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BSA의 경우 미러 타입과 A필러 쪽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도어 트림을 탈거 후 탈것이 파손된 플라스틱 핀은 모두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탈거한 모습입니다. 조수석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DSA 센서는 카비스의 제품으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별다른 부연 설명은 필요할 것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에 DSA 전용 미러와 배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이드미러가 간단해보여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미러 교체 및 회선을 삽입 후 다시 조립을 진행합니다 벡스크롤 용인에서는 순정 커넥터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존 순정 커넥터에서 비어있는 곳에 핀을 삽입 후 납땜과 수축튜브 그리고 도빌제회공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튼튼하게 마감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두 개의 핀이 BSA 배선입니다 깔끔하죠? 완성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두가닥의 배선이 생겼으니 도어쪽 커넥터에도 마찬가지로 배선을 삽입합니다 꼼꼼하게 배선 마감도 해주고요 이제 사이드미러를 체결합니다 조수속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상없이완벽하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 중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네요 방금까지 작업했던 배선을 차량 내부로 끌고 와야 하는데요 순정 조인트 커넥터를 통해 BSA 배선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리어 범퍼 쪽에 BSA 센서를 장착합니다 너무 민감하지도 둔감하지도 않은 부위를 선정 후 정확하게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센서 배선은 범퍼에서 트렁크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배선 작업은 모두 튼튼하게 마감 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순정라인을 따라 고정하였습니다 조수석도 조인트 커넥터를 통해 배선을 내부로 잘 들여보내주고요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리어 범퍼 쪽에서 나오는 배선을 한 곳에 모아주면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버전은 운전석 쪽에 장착하였습니다 BSA 작업이 끝난 후 처음과 같은 상태로 모두 조립 완료하였습니다 BSA는 사각지대에 차량이나 물체가 있을 때 사이드 미러에 있는 경고램프가 항상 ON이 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깜빡이를 넣어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면 사이드미러에 경고램프가 빠르게 전멸되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GPS 센서가 잡히기 전 재빨리 감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감지가 잘이루어지고 있네요 참고로 GPS 센서로 인해 시속 35에서 140km에서만 센서가 작동하게 됩니다